사람들은 사랑이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서로 말한다. 아마도 그는 우리가 나란히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난기류를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에게 행복과 행복을 빌어 줍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결별 일할 때만 난난것 같아.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하차하게 됐다. 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대시 황미나 커플의 마지막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은 좋은 인연이 감사한 일이었다. 사람들이 다 응원해줬다며 사실 지금은 황미나와 연락을 안 한다. 연락 안 한지는 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연락도 어려웠다. 몇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갔는데 지금 생각 해보면 일할 때만 만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고 전했다. 김종민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며 개인적인 이야기 중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다른 프로그램 제작진 분들은 관심이 있으니 물어봤고 저는 대답을 피할 수 없어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다. 고 덧붙였다 또한 황미나에 대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감당을 못한것 같다며 부담이 많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민아씨와 이런 이야기를 해봤냐고 물었고 김종민은 기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해명할 수 없었다며 솔직히 이해해 주길 바랐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은 황민아가 피해를 안 보고를 떠나서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전했다. 과연 황미나가 급고백을 건넨 이유는 무엇인지. 종미나 커플의 아슬아슬한 집 데이트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 설렘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그동안 표현에 소심했던 김종민이 집도 오픈하다. 고 표현도 하기 시작하면서 종미나 커플의 극전계 다 이어지고 있다라며 김종민의 은큼달콤한 진심은 무엇인지 거침없는 애정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사. 람의 앞날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우리는 갑자기 두 개의 비극적인 영화로 변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와 같습니다. 왜 당신이 잊을 수 없는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념일인 선물을 남겨두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자신감이 있었고 너무 열정적이 었고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김종민이 오직. 황미나를 위한 이벤트를 펼친다. 20일 오후 방송되는 연애의 맛에선 김종민이 오직. 황민아만을 위한 마음을 표출하는 5060식 정통 이든 드 대작전을 펼친다. 황민아를 잠시 카페에 남겨둔 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려 했던 김정민은 가장 먼저 빌려둔 레스토랑에 예 미사를 찾아가 부탁을 남겼다. 이어 18년차 댄스 가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오. 즉 미나만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에 도전했다. 하지만 생애 최초 선보이는 발라드 세레나데로 인해 가사 실수, 박자 실수를 하는 등 긴장 백배가된 김종 민의 모습이 이어졌고 결국 장장 2시간의 리허설 끝에 준비가 완료됐다. 이에 지켜보고 있던 MC들조차 100% 저렇게 못해요. 라는 걱정을 하며 떨림 가득한 김종민의 이벤트를 응원했다. 심지어 김종민은 세레나데에 이어 영화 속에서나 볼법단. 이벤트를 시도했다. 식사 중에도 계속 미나의 눈치를 보던 종민이 글래 보기 드문 복고풍 이벤트와 함께 5060식 레전드 고백을 건네면서 주위를 놀라게 한 것. 그 모습을 지켜본 패널들은 감탄을 쏟아냈다. 제작진은 제작진에게조차 숨긴 채 은밀하게 준비했던 김. 종민의 고백은 현장에 있던 모두의 소름을 돋게 만들 점. 도로 뭉클했고 애틋했다. 과연 김종민이 황미나를 위해 시도한 생애 첫세련나데는 어떤 느낌일지 더불어 전설의 이벤트와 함께 표현한. 진심은 무엇일지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늘 내 눈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 믿음이 깨졌습니다. 좌절 연애에 맞들 기획한 서해진 국장은 22일 뉴스일과 만나 시즌 종영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그간 방송에서 할 약해준 출연진의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서 국장은 전날 방송된 시즌 1 마지막 회에서 김 종민과 황민아의 이별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다룬 이유를 조심스레 밝혔다. 서 국장은 원래 방송을 할때 출연진이 이별을 한다면 그것까지도 담는 게 리얼리티라고 생각했다. 어떤 커플이든 중간에 소원해질 수 있고 선후배로 남을 수도 있지 않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 오늘 뗐다. 그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갑작스레 결혼설이 불거진 이후 부담감을 심하게 느낀 것 같다. 서로 연애는 할수 있지만 결혼은 더 무거운 문제야. 민나 이후 두 사람이 잘 얘기해 관계를 정리한 듯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과 황민아가 정리를 했으니 우리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두 사람의 이별은 제작 진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김종민이 황미나를 위해 시도한 생의 첫세례나데는 어떤 느낌일지 더불어 전설의 이벤트와 함께 표현한 진심은 무엇일지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